홍수맥이랑 삼재풀이 뭐가 달라요? 작년에는 들어오는 삼재고 올해는 물러가는 삼재 내년은 이제 나가는 삼재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수가 사납고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풀고 가야지 홍수는 삼재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요 후기하는 거는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그한 가족 목수 하나씩 다 해서 풀고 올해는 부적으로 처방이 나가 안녕하세요 연화신당 연예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정홍입니다 홍수맥이랑 삼재풀이 뭐가 달라요? 많이 물어보세요 삼재는 띠로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지 뭐 용띠, 지띠, 원숭이띠들이 풀어야 되는 거고 작년에는 들어오는 삼재고 올해는 눌러가는 삼재 내년은 이제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세 번을 푸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수가 사납고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풀고 가야지 조금 덜 힘들 수가 있다 해서 3제인 거예요. 행수는 3제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일이 잘안 풀렸어 작년에 아니면 올해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 아니면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좋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그냥 맞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사람들은 더 좋게 안 좋은 사람들은 작게 납고 가게끔 해주는 거 가격이 되게 비슷한데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원래 3대나 행수 같은 거는 연초에 시작되자마자 풀어야 돼가지고 딱 정월달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고 간다라는 의미로 근데 이제 이 달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독상이기도 하고 좀 가격 차이가 나요 행수맥이 3제풀이를 같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풀이하는 거는 작년에 했던 거랑 똑 그한 가족 목리 하나씩 다 해서 풀고 그리고 부적도 작년에는 공수를 줬지만 올해는 부적으로 처방이 나가는 거 원래 홍수나 응. 삼재할 때는 공수가 따로 없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워낙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공수로 간 건데 올해는 이제 부적으로 아예 처방으로 아무래도 그게 끝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풀었는데 괜찮아요? 그럼 약간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거 때문에 잘 됐구나 이거 때문에 막아줬구나 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부적으로 나가요 부적도 저희가 직접 써요 부적을 굳이 안해주고 그냥 풀이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고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부적까지 응.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내가 뭔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횟수로 3년이 돼서 이제 제가 주관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들 다 없애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은 다 그냥 내, 나랑 언니랑 다 그냥 맡아서 저희 음. 둘의 손해로만 거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줄여지는 금액이 음. 있는 거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어서 음. 그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음. 변경이 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음. 많을수록 어딜 가든 똑같잖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유. 다 똑같잖아요. 금액을 줄여서 작년에 힘들었는데 못했던 사람들 많잖아. 요그 사람들도 다 해주고 싶은 음. 마음에 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은 가격 때문에 못하는 거라서 그 마음이 뭔지 알겠으니까 이번에는 음. 다 받아주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많았죠. 이렇게 하는 게 가족들이 같이 살면 같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누구는 안 풀고 누구는 풀고 이게 감정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아가듯이 그런 것도 다 옮아가거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다풀수 있게끔 우리는 합리적인 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 필요한 준비물은 이제 입고 잤던 속옷, 음. 빨지 않은 거 머리카락 세가닥이랑 손톱, 발톱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속옷 없어요. 막 이런 음. 사람들이나 속옷 보내기 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음. 얘기를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그 사람 목으로 속옷을 따로 사요. 근데 속옷이 같이 오는 게 중요해요 음. 좋아요 왜냐면 은그 속옷에 묻어있는 따라와서 음. 없애주는 거니까 행사 일은 언제죠? 1월 23일에 풀어요 양력으로 언제부터 이제 부족이 풀고 나서 순차적으로 2월 초부터 써서 쓰는 대로 바로바로 음. 나갈 거예요 어, 보내드리는 거그 예약하는 거 보니까 빨리 할수록 좋은 게 있나요? 빨리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푸니까 좋은 거야 저희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와. 하니까 1월 15일까지는 음. 그때까지만 신청을 받고 우리도 부적을 쓰거나 뭘 하거나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택배를 보내시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1월 15일까지만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는 부적을 그만큼 빨리, 빨리 내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드릴 수 있지 올해가 되게 힘든 연도였잖아요 2023년도에도 그냥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니까 많이 푸셨으면 좋겠어요